야! 상우야! 니가 피씨 있어? 서울대 조상우가? 형 다음에 얘기해 피씨 있어? 조상우가? 쌍문동에 살은 서울대 조상우가? 다음에 얘기해 피씨 있어? 형. 조상우가? 뭐하는 거야? 영감님 <웃음> 내가 서울대 수석이파 신동이었어 그래 그, 서울대 경영학과 수석이파 그래 대단한 그, 그래. 사람이네 아, 시바 형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말?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김우영. 아, 무슨 얘야기가 하고 싶은 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PC 있어? 어? 쌍문동의, 자랑, 쌍문동의, 천재. 쌍문동의, 자랑, 쌍문동의, 천재. 쌍문동의 자랑. 쌍문동의 천재. 쌍문동의 자랑. 쌍문동의 천재. 쌍문동의 자랑. 쌍문동의 낙후 기른 천재. 쌍문동의 자랑. 쌍문동의 천재. 그런데... 피씨 피씨 조사오바? 조사오바? 쌍문동의 자랑. 쌍문동의 천재. 쌍문동의 낙기 천재. 잠깐만. 그런 PC 있어? 조상 쌍문동의 서울대 조상 PC 있어? 조상우가? 둘이 까지 죽을까? 어? 어? 0이 있어? 0 0원 2,000원, 2,000원, 2,000원, 2,000원, 2조상0원 서울대 천재 조상우는 여기서 왜 이러고 있을까? 원2 <놀라> 0